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실홍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파리 1대학에서 철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프랑스에 온 지는 이제 5년 차 되는 유학생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첫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2020년 8월 한국에서 소르폰 철학수업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전진 작가의 소르폰 철학수업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하는 건 일단 셀프 프로모션이니까 제가 1년간 책을 쓰면서 깨달았던 건 제가 프랑스 대학에서 학부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배웠던 건 프랑스식으로 철학적 글쓰기 방법을 제일 빡세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쓰기 방식을 차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나 자신한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 내 얘기를 꺼냄을 통해서 좀더 이로운 결과를 사회적으로 나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달성을 하고 나니까 다른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어떻게하면 현재 진행형인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프랑스에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공유하려면 영상매체가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품었어요 게다가 좀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창과를한 이후로부터 프랑스나 다른 유럽권 국가 뭐 어디든지 간에 여행을 가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유학의 꿈을 품었던 분들께도 굉장히 어 까다로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프랑스에 발이 묶여버린 입장으로서 음,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첫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보시죠. 감사합니다. t a b a q u i va se faire mal avec moi. Non, ici, ici, là i c o i i